아아야지 잠깐만 좀자 <atta noise> 응. 응. 여기도. 어, 여기도, 울긋불긋 해진데, 어. 패것 같아. 아, 무슨 패? 어. 어. 살소하는 거같아 느낌이 어때? 너무 마스파그 음, 같아. 촉촉해. 마스파그 음, 같아. 어, 로션 같아. 어 맞아. 로션 같은 거야. 음, 근 그런데 핸드폰이 이제 <웃음> 영상 볼래. <웃음> 피부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? 아리 엄. 테리 바바비브 촉촉해졌다. 나도 한번 만져봐야지? 촉촉하 <웃음> 와, 촉촉하다. <웃음> 촉촉해도 촉촉한데? 응, 발라 촉촉해 응. 아라 응. <웃음> 엄마 <좀 발라볼게. 웃음> 아니 엄마는 엄마는 나가 바를게. 응? 엄마도 씻어야지. <웃음> <웃음>